벌을 받는 이집트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았어 이스라엘 민족은 영영 이집트를 못 떠날 것 같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파로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 이제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지 파라오를 찾아가거라.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전하여라. 모세 아론은 파라오가 있는 궁전으로 갔지. 겁도 없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파라오가 말을 꺼냈어. 무슨 일로 다시 나를 찾아왔지? 모세 아론이 말했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왕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왕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뭐? 벌을 내린다고? 내가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파로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어. 너희의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냐? 모세하로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단다. 그러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어. 끝까지 마술은 내신나들도할수 있다. 파러가 말했지. 그리고 마사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단다. 불려온 마사드들은 자기들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어. 그러자 지팡이들이 모두 뱀으로 변했지. 바닥은 온통 뱀들로 우그거렸단다 하지만 아론의 뱀이 마수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어 아론은 자기 뱀의 꼬리를 잡았지 그러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단다 어느 날 아침 파로우가나이강 가까이에 서있었어 모세 아론도 곁에 있었지 아로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강 위로 쭉 내밀었단다. 그러자 강물이 피로 변해버렸어. 물속에 살던 물고기들은 다 죽어버렸단다. 핏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수 없잖아. 나의 강물뿐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피로 변했단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무려 7일 동안 모든 물이 피로 변해 있었어. 팔아우도 견디기 어려웠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진 않았어. 그 후에는 갑자기 엄청난 수의 개구리떼가 나의 강에서 올라왔지. 사방에 개구리가 가득했어. 개구리들은 집 안으로 펄쩍거리며 뛰어들어왔어. 부엌에도 개구리가 펄쩍펄쩍, 사람들이 자는 침실에도 펄쩍펄쩍, 파로우가 사는 궁전도 개구리 천지였단다. 왕의 침대 속에도 개구리가 개구개구를 하며 뛰어내녔고 식사를 하는 식탁 위에도 개구리들이 뛰어다녔지. 어디를 봐도 개구리였어. 정말 끔찍했단다. 파로가 모세에게 말했지. 너희 하느님에게 이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자 모든 개구리가 다 사라져버렸지. 아, 이제 살것 같다 파라오가 말했단다 모든 개구리가 깜쪽같이 사라져버렸군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어줄 까닭이 없지 파라오는 이렇게 약속을 깨뜨렸어 약속을 지키지 않다니 정말 나쁜 파라오야 그렇지? 하느님께서는 파로에게 다른 벌을 내리셨어. 이번에는 이집트에 모기떼가 나타났어. 모기떼들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막 물었단다. 이 벌레에 물린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이 간지러웠지. 모기떼가 사라지자 그 다음에는 더러운 파리떼가 나타났단다. 신기한 것은 이 파리떼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집과 파라의궁전에만 나타났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집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어. 파리 때도 정말 귀찮고 고통스러웠지. 하지만 파라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어. 이번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전부 병에 걸렸어. 병이 심해 죽는 짐승들도 많았어. 타로의 멋진 말도 들 병에 걸려 죽었단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키우는 소나 양은 병에 걸리지 않았어. 여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잘 보호해주시는지 알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더 심한 벌을 내리셨단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 몸에 지독한 피부병이 생겼어. 몸에서 고름이 줄줄 흐를 정도였어.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앉지도 서지도 못했단다. 하지만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제 파로에게더 심한 벌을 내리겠다. 내일 무서운 우박이 내릴 거라고 파로에게 전하여라.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시무시한 우박이 내려든다. 들판에 서있던 가축들은 커다란 우박이 맞아 죽기도 했단다. 나무가지도 부러지고 들판에 자르던 곡식들도 우박을 맞아 엉망이 되었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생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 그곳에서는 소들이 평화롭게 들판을 걸어다녔지. 곡식들도 나무들도 우박을 맞지 않아 싱싱한 그대로였단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지. 커다란 우박이 계속 내리자 파로오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어.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지. 너희 이스라엘 민족 모두 이 땅을 떠나주 좋다. 그러나 먼저 너희 하느님에게 이 무시무시한 우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해다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박이 내리지 않았단다. 이쯤에서 파로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었을까? 아니, 파로우는 마음을 다시 바꾸었단다. 하느님께서는 파로우에게더 무서운 벌을 내리기로 하셨단다. 하늘은 새까맣게 덮을 만큼 많은 메뚜기 떼를 보내셨단다. 메뚜기는 크기가 작고 초록색을 띤 날아다니는 벌레야. 메뚜기 떼들은 나무에 달린 잎들을 다먹어치웠단다 우박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남아있던 곡식들을 메뚜기 떼가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지 이집트 나라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메뚜기 떼가 깡그리 갉아 먹어버렸거든 이집트 나라 전체가 알거지가 된 거야 사람들은 점점 더 겁이 났어 파라오도 마찬가지였지.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이 지긋지긋 메뚜기 떼가 사라지면 너희가 떠나도 좋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자 그 많던 메뚜기 떼들이 사라졌지. 이제 드디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을까? 아니 파라는 여전히 자기가 하느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정말 어리석어 그렇지? 하느님께서 그 다음 벌을 내리셨단다 온날 아침이 되었어 그런데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단다 마치 아직 한밤중인 것처럼 사방이 깜깜했어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수 없었지.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너무나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단다. 3일 동안 세상은 칠흑처럼 깜깜했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둡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밝은 빛을 주셨거든. 파라오는 이제 모세 아론에게 화가 났어. 굉장히 화가 나서 말했지. 이제 너희 둘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만약 너희가 내눈앞을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너희 둘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대답했지. 알았습니다. 왕께서 앞으로는 우리를 만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는, 정말로 그 후에 모세 아론을 만나지 못했단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무서운 마지막 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